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 녀석아. 어, 근데 환생 맥스나? 그래도 안 되지. 스탯 차이가 나죠. 이게 말이냐고. 아왜 맨날 처날 나도 있다고 전화되는데. 아좀심아 맨날 이러자도 맨날. 그렇지. 아이 배치가 맞았어. 싸움은 내가 원한대로 안되는데 배치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설마 이거 싸움 개.. 이거 지금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야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구구를 쓴다고? 아! 아 진짜 개열받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뭔데 알았어 하나 나오 바꾸자 아 그래도 좋아 눈나 다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얼방도 걸려있어 얼방도 걸려있어 괜찮아 이거 끝났더니 시간 없는거 아니야 막? 끝났더니 막 10초 남아있는거 아니야? 개초라해 개츠 야 얼박 잘 걸었어 얼박 잘 걸었어 아 열받네 약하지 않은데 야 이거 졌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오 다행이다 아 상대 너무 날먹이 강력한데? 아, 날먹이, 적응이 더 좋지. 이적응이야, 그리고. 아, 약간 애매하네. 될라나? 오우, 쉣! 오우, 쉣! 오 쉣. <웃음> 미쳤어. 어우, <웃음> 씨 아, 이거 쎘는데, 얘. 이게 내가 국밥 못 잡으면, 그러니까 흉합체 뒤지면은, 국밥 못잡는 각이었는데 와, 이씨 미쳤네 이거 애매.. 야 위험했어요 이거 100% 아니었어요 이거 한 60? 지금 충분히 쎄. 지금 충분히 쎄. 충분히 쎄. 걱정하지마 충분히 쎄. 지금은 이거 버프보다 이 전투절단기의 요가 더 쎄. 전초절단계의 부활이 더 세기 때문에 요런 플레이를 한 거야 유노? 아 어, 잠깐만 오후! 생유 베리 감사! 후 어려까그이까 계속 압그하이죠좋까그좋겠그요그래 이게 맞지. 많이 넣으셨네 귀엽게 귀엽게 플레이 하시네 이형컷컷컷컷 다형 단다이스 다형 이게 황부 튼튼의 위력이다 와 이번판에 황부 튼튼을 몇번을 한거야 야 대박 1등 어, 12톤이다. 티케투스 성장, 두번 바까 무친, 무친 능력 오케이. 리노 쓰고 한번더 바까 무침 판단. 지금 소원을 들어 드리죠. 이거 세번다 쓰고 딴 걸로 바까. 와 영능을 세번 쓰네. 이 영웅 미쳤다. 이 영웅 일 티어다. 야 영능을 네번 써? 영능을 네번 써? 영능을 네번 써? <웃음> 미친. 하. 아! 아, 뭐야. 일단 내기 한번해 궁금하니까. 내가 이겨. 부스락, 빠스락. 알찼다. 누눈 뭐래? 재밌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재밌냐? 대치는 아주 망한 거 같은데 이겼다니까. 태국으로도 잡기가 어렵네. 굿 좋아요 영능을 4번 쓰는 영웅이 있다? 미쳤다 땜 사형 완벽해